이제 번에는이 사형식을 볼 건데요 사형식 문장은 어떻게 나오느냐 사형식은 어, 수여동사라고 얘기해요 일단 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여동사라는뜻이이 숫자가 주다 라는 뜻이에요 아 주다 여자도 주다 여자야 줄여자 줄술자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동사야 그래서 주다 주다 계속 주잖아. 어,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 여기가 이제 인디렉터, 업디터에서 단점목 적어고요 디렉트 디렉트하면 직접적이냐? 직접주는 직접. 직접. 요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어 대상 뭘 주는지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 뭘 말하면 냐 보통 이제 어 요거 그래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백격이라고 하고, 이건 역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역격 출력자 써서 어,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방향성. 요딴 얘기 써놨지만, 사실 여러분 이해만 하라고,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고요. 방향, 누구누구에게 가는지 방향이 나와있어요. 이게. 이 대상이 누구,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지 방향성이 나와있는 게 역격이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있어요. 얘는 뭐가 돼? 대상이니까, 바로 어느 쪽으로 뭐가 가는지 얼른이 나온다는 얘기야, 얼른. 알겠지? 이게. 그래서 얘는 뭐야? 사용시 수요동사야. 얘는 뭐, 뭐, 뭐, 주다라고 해석이 돼. 거의 대부분이. 아낌없이 주는 동사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틀을잡느냐면 간접 목적하고 주어하고 수학 개념이 같지 않고요. 얘하고도 서로 같지 않고요. 다시 또 주어하고 얘하고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지게요. <웃음> 자잘 봐. 다 따로따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지? 서로 서로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파자니 뭘 했냐면, 예이로 주었어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아, 했지만, 타자랑과 죄인은 남, 녀이 때문에 개념이 같지 않아서, 주어고, 이거는 동사면, 이건 목조가 된다 그랬죠. 이걸 끝나면, 합용식이 될것 같지만, 그지? 어, 이러면, 어, 링, 반지 하나를 주었어요. 우이렇 반지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목조고요. 왜? 죄인하고 비교해보니까, 같지가 않아. 이 목조고. 죄인하고, 죄인하고 타자랑 비교해보니까, 같지가 않아. 근데, 제인하고 하나는이가 보니까, 제인이 또 반지는 아니야. 같지 않아. 이렇게 나왔을 때가 바로 사형식 수요니사 그래서 이 앞에 거를 뭐라고 한다? 제인에게라고 생이되죠 이거 거 간접 목적이라고. 그럼 이건 뭐라 해요? 직접 대상이에요. 주는 대상. 이게 뭐냐? 바로, 백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반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 이런 걸 우리는 사형식 수요동사라고 얘기해요. 해래서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알겠지? 주다. 주었다. 이름이요, 만들어줬어요, 타단이. 타단이, 뭘 만들어줬냐면, m 이드 어? 어, 그의 아들에게 희귀성. 그치? 어, 뭘 만들어줬어요? 어? 어, 어, big h o 어, 어 큰집 하나를 만들어줬어. 어, 타단이라도 가능해요. 우리 영웅 타단께서는 이런 거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주어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사 나왔고, 아들하고. 아, 타단이 아들은 아니잖아. 그치? 지못 어, 적어야 여기는 뭐 봐봐요. 여기는. 여기는. 봐봐. 다이 아들하고 집하고 이꼴 관계는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그럼 이것도 목적인 거야. 타단이 또 집은 아니지. 아닌 거야. 봐봐. 다아니래면 그럼 얘 앞에 건 간접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에게라고. 요거는 뭐야? 큰집 하나를, 을, 을. 이렇게 쓸게요. 을, 을이라고. 만들어주었다. 주다 했을 때. 그지뭐 많이 주다. 뭐 많이 주다. 어? 어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또 하나는, 사형식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거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의 위치, 간접과 직목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직접 목적어인 어빅카우스를 뒤로 빼, 앞으로 빼고요.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 겁니다. 이지산 현실.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가 나오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전치사 4를 써주는. 공사 대표적인게 make it 요거에다가 get 같은거 find 같은거 요것만 외워주면 돼요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get make find 사주다 이런거 그 다음에 요리주다 cook 요정도만 외우면 얘네들 다 삼형식으로 바꿔줄 때 for를 써줍니다 자 요거는 사형식 문장이라면 얘는 삼형식 문장이다 그러면서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전치사 for를 써주는 동사는 make, get, find, buy, cook. 이런 농사들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안사용시의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여기 지금 간접 목적으로 직접 목적가 왔는데, 간접 목적으로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뭐가 뭐냐면, 어, 그치. 명사나 대명사가 주로 나와요 명사 아니면 뭐, 대명사가 주로 나오고요. 이거는. 직접 목적으로는 근데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직접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번,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대명사 목적격이 나올 수도 있고, 세명사가 나올 수 있고. 세번째 여기도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오, 투정사도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투정사 가능합거다 아, 가능해요? 어? 어, 가능해요. 투정사. 아, 끄겠다,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 투정사 나온 경우 예문를한번빼볼게요 아. 자, 봐봐. 그녀는 어떻게 했다? 어, 그녀는, p 라미스 i 약속했다. 그녀는, 뭐하교, 어, 그녀의, 선생님이얘 약속했다. 네. Teacher, her teacher. 됐지? 그럼 여기까지 사명식 형성이 되지 게 그녀가 그녀의 선생님 아니니까, 그그 어, 다음에 두니까 뭐, 어 뭐하자, not t 어 cheat, c h e a t 부정행위하다. 뭐서 어, 시험에서 다시는 부정행위하지 않으 이제 자세가 뭐? 네. 그러면 뭐? 선생님이 요구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부정행위하지 않는 거야? 아니지? 얘가 하지 않는 거지. 네. 선생님 만약에 정사의 의미상에 들 이건 목적도가 될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녀가 또 뭐야? 부정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부정행위 하지 않는다. 이거봐. 그래서 여기도 목적어고 여기도 목적어 이게 앞에 때 간접목적이고 이게 직접목적이고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에서 직접목적에 뭐가 나왔어? 투구정사가 나오는 예를 지금 보는거에요. 네. 우형식 아니고 사형식입니다. 5형식이 되려면, 이치7의 의미상에 의하면, 치쳐가돼겠네 치처. 티처. 치가돼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5형식에서는 그게 핵심이야. 이렇게 충정서 나올 수 있고, 동명서 도 나올 수 있고, 아까 나왔던, 어, 주격보호자리올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5번서부터 어디까지? 10번까지가 여기에 다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나왔던. 아, 아. 2번을 참고야 <웃음> 요거는 뭐라고 요 어, 어, 2형식 참조. 2형식 바로 주격보의 형태 참조. 참조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다이 자리에 구 3개와 절 5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O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형식은 결국 이제 꽃인데요. 문장 오형식에서 꽃이에요. 그래서 오니언스가 O형식 만들 때 가장 절칭심에서 어, 신경 썼던 게 바로 목적고. 목적고. 아까 주격고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제 목적을 고쳐해야 하는 말이 목적 효과야. 그렇기 때문에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는 걸꼭 알아야 되고. 이게 오형식동사다이오형식동사는 대표적으로 사역동사도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역동사. 뭐가 있냐면 이제 메이크 같은 거. 메이크, 해부, 안스게 메이크, 해 e 또뭐 있어? 대표가 l e 이런 게 있고. 지각동사지각동사는또 뭐가 있어? h e r 뭐 이런 거있고 씨. see, 그렇지? 어. feel, watch, 뭐 이런 것들. 자. 다 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냐면 준사역동사뱃 어, 같은 것도 있다. 이런 것들. 그 외에 다수가 모형식 동사로 쓰인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뭐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형용사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주격보도 형용사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형용사 보스 명사도 나올 수 있다. 그럼 형용사 보스 명사가 나을 때는 당연히 뭐야? 주어하고 아니 목적어하고 어떤 관계가 되나? 목적어하고요. 요 명사하고 수가 수 개념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세 번째 것들이 것들이 나오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목적보로 나오시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행사나형성동스 명사 말도 나오수 있는 게자 원형. 이 동사가 원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가 무슨 동사냐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여야 돼요. 아니면 헬프동사여야 돼요. 헬프동사. 알겠어? 헬프동사. 이게 원형이 나오고 세번째네 번째 투정사도 나올수 있습니다. 뭐 예를 코우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투정사를 목적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분사예요. 이게, 이게 ing가 동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과거 분사가 있어요. 과거 분사는 동사 1이나 아니면 pp를 써주죠. 요게 과거 분사. 그럼 과거 분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적의 관계가 수동 관계예요. 수동 관계는, 어,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가, 그녀가, 자, 스톱 관계, 어떻게 했냐면, 헤드, 퍼, 스 이렇게 썼어요. 그녀의 지갑이죠? 지갑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토은 스톱. 버스, 인어, 펄스. 버스 안에서 지갑 털렸어요. 할 때. 그녀의 지갑이 훔친 걸까요? 훔쳐진 걸까요? 훔쳐진 거지? 음, 수동 관계 그래서 피필 쓴 거야.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알겠지? 어, 그녀의 지갑이, 어, 도난. 그래서 이거는 해보을 시키다가 아니라 사회가 당하다라고 했을 요 당하다. 그래서 그녀의 지가 버스 안에서 도난당겠어이렇식 이게 오형식이야 여기는. 개념. 어? 개념은 알겠어? 어떤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정리만 잘 해놓으면. 어, 그래서 오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에오형식은 요게 밖에 없어. 여섯 가지 형태는 꼭 기억해야 돼. 오형식은 여기가 별표가 돼야 돼요. 이 형식. 요, 요 형식을 가급적 암기해주고 반복해줘라. 휘독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 휘독수. 그렇지.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동사도 한번 쉽게 정리해 줄게요.